박납치했다것 같아요 어, 안녕하세요 배우 이무생입니다 저는 지금 TVN 날 녹여줘 라는 작품에서 조기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넌 뭐하는 거야? 하고 있어요 지금? <목소리> 아. 아니. 네, 조기범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, 어디까지 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t v N 날 녹여줘 라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조기범이고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9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